안녕하세요. 비용을 알려주는 남단입니다. 고객님을 감동시키는 작지만 큰팁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4에 오시는 고객님들께 음료 서비스에, 하죠? 음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유형의 음료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음료드리는 모습을 세 가지 유형을 보시고 과연 어떤 작은 행동이 고객님께 큰 감동을 불러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 안녕하세요. 그 기다리시는 동안 마실 거한잔 드릴게요. 여기 메뉴 한번 보시고 골라 보시겠어요? 초콜릿이요. 네, 그럼 초콜릿 시원하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시원하게 주세요. 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때요? 상상시 여러분들이 고객님들께 하는 서비스 그 모습 그대로죠. 자, 두 번째 어, 오셨어요? 좀 더우신데 커피 한잔 드릴까요? 네. 음, 그럼 시원한 걸로 그냥 대로 커피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가져다 드릴게요. 자, 아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어 안녕하세요. 전에 드시던 거 아이스 초코 맞으시죠? 네. 네 아이스 초코 그대로 한잔 드릴까요? 네, 그거주세요 네네.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어떠세요? 바로 앞전에 했던 내용과 좀 구별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전부 다 고객님께 음료를 드리는 서비스에 관련된 행동인데요. 첫 번째 매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서비스를 고객님께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그 다음 두 번째는 고객님께 매뉴얼 대로 돼 있는 서비스 지침을 벗어나서 내가 고객님을 조금 더 위해 추천을 한다는 라 느낌을 드리는 것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고객님을 기억하는 거죠 고객님을 기억하고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을 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샵에서 고객님들 예약 많이 기다리시죠? 고객님이 예약을 하는 디자이너는 어떤 디자이너일까요? 내가 했던 머리가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게 머리를 해준 디자이너를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기억해 준 디자이너를 찾아오는거죠 음. 근데 어, 고객님이 기억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봐요 고객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자 지금부터 디자이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턴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고객님을 먼저 기억을 하는 습관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고객님이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고객님이 드셨던 음료 그 다음에 어떤 걸 싫어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고객님도 나중에 디자이너 분을 꼭 기억을 하고 다시 찾아와주지는 않을까 싶어요.